그러면은 진지로 갔다가 개구하겠습니다개구예내렸네로 나도 구경 좀.. 저도 구경 좀.. 딸! 네.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아, 뛰 <웃음> 아, 죽었 진짜 안시한대이대로다깡트 나가고 있는데? 무슨 소리야? 개고로 가세요. 나나요! 한다 한장. 한습니다 l 어? 아, 괜뭐안 돼. 어, 안 돼. <웃음> 돼. 어, 왜저 분이? <웃음> 저상담해다 교수님 학점은 어디 나왔나요? 학점 하시? 시요